안녕하세요. 서연이 부끄럽기 그지 없으나 여기 오는 사람에게 조금이나마 투자의 도움이 될까 싶어 적어봅니다. 주식하기 전에는 주식 관련 얘기를 들어도 관심 없었는데 어느 순간 주식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때부터 멋모르고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주식을 매수할 때에는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더군요. 하루에 몇십만원을 벌 수도 잃을 수도 있는 주식시장이 그저 신기할 따름이었죠. 전 성격이 급한 편이라 단기 투자를 하는 편인데 많이 내렸다고 생각하면 그날 종가에 들어가서 하루 내지 2에서 3일 정도 들고 가는 편이었습니다. 오르면 팔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손절하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좀 벌었어요. 아주 기분 좋았습니다. 마우스 클릭으로 계좌에 돈이 들어오는 게 신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도 있다는 생각에 좀 기분이 우쭐했었죠. 돈 땄다고 친구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밥도 많이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식에 자꾸만 빠져들더라고요 계속되는 주식매매로 나중에는 수익이 나는 날보다 손실이 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손실을 메꾸고 수익을 보기 위해 주식계좌로 돈을 더 많이 입금하게 되었죠. 주식투자금이 커지니까 하루에 몇백만원도 벌어보았고 때로는 하루에 몇백만원에서 천만원 이상도 잃어보았습니다. 수익보단 손실이 커지니까 결국 깡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주식 투자할 때에는 대충 해도 수익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매매 방법들을 해보았지만 수익 내기가 정말 힘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출금보다는 입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입금하다 보니 1억원 정도를 입금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익을 또한 2천만원 정도 보았습니다. 눈이 뒤집히더군요 이제는 손실이나 수익이 커지다 보니 직장에서는 일도 손에 안 잡히고 한달 일해봐야 300만원 벌기도 힘이 들었는데 하지만 주식은 1억 때려서 1% 먹고 나오니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고 뭐고 한놈만 잡아서 제대로 지르자. 어떤 종목을 미수풀로 때리니 2억 5천만원 정도 매수가 되더군요. 그런데 미수풀로 매수하면 쭉 하락하였습니다. 하락으로 손실을 보게 되면 이성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미수거래까지 했던 터라 이틀 후면 반대매매에 압박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큰 손실을 보고 매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래 함 해보자. 싶어서 증권계좌에 다시 3천만원 추가 입금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수몰빵으로 2억 5천만원 넘게 매수했습니다. 금액이 커지니 조금만 오르면 매도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오를 줄 알았던 주가는 폭포수처럼 내려오더군요. 어쩔 수 없이 눈물의 손절을 하였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지금껏 벌었던 수익 모두를 한입에 토 털어넣었습니다. 내가 손절하고 잠시 후 다시 올라갔습니다. 저는 눈이 뒤집혀졌습니다.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급등하는 종목을 찾기 시작하였고 또 미수풀로 매수하였습니다. 또다시 급락하더군요. 손절을 할까 생각했지만 또 저번처럼 오를 것 같아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매일 하락하여 바로 깡통 근처까지 오더군요. 여기서라도 주식을 손절하고 그만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커다란 수익에 맛을 들일 만큼 들인 상태라 주식을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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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천만원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미치겠더군요. 죽고 싶었습니다. 원금만 1억 넘게 손실을 본 것이지요. 그리고 한 달가량 주식판을 아예 떠나 있었습니다. 다시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자금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아직 할부가 많이 남아있던 차를 정리하였습니다. 정리해봐야 내 손에 2천만원도 안 떨어지더군요. 그래서 집단보대출 7천만원 받고 나름대로 주식 공부도 열심히 하며 다시 총 1억원으로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아 그 계좌엔 3천만원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식 실패로 단라했던 가정은 풍비박산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건강, 정신상태 모두가 폐인이 되어버리더군요. 진짜 지나가는 차 보이면 뛰어들어 죽고 싶었습니다. 높은 곳에 가면 떨어져 죽고 싶었습니다. 주식 시세판을 보면 항상 빨간불 종목들만 보였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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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가창에서 돈질이란 걸 보게 됐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위아래로 10호가 정도가 매수매도가 되는 걸 처음 보고는 전 가슴이 다설레더군요저거 봐라. 대충 매수호가 4호가 정도의 매수 주문 냈다가 체결과 동시에 위에 4호가의 매도 주문내면 체결되고 야돈 벌기 쉬웠습니다. 그 당시 호가에비 스킬핑하기 좋았던 걸로 기억되는군요. 아무튼 그렇게 다시 제 주식매매는 시작되고 있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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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서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관, 외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나는 주식해야겠다. 이러면 정말 미친 듯이 연구하고 분석하고, 매수 전에 수십 번 생각하시고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주식 시장은 개미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개미만 미친 듯이 주식을 사랑할 뿐입니다. 어느 제하에 성공한 고수의 말씀으로 이만 줄입니다. 나는 이 길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걸 미리 알았다면, 결코 발을 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